게임 계 BTS죠 우리 팀 가세요 1, 2, 3, 4 대기업, 렛 대기업, 팀, 팀 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빨리, 빨리 아, 음. 와, 예프죠? 아, 워 아. 아. 자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이제 아, 팀을 섞어야죠 문도 누구 할래, 문도? 우리 문도 또 지민이가 해야지 지민이 문도야? 아, 지민 준비됐어? 오케이. 오 뭐야, 아, 뭐야? 아, 나죽인 아, 나나 거야? 마무리. 아야. 아야. 예. 자갱빈 스트로 가 볼까요? 앞줄 앞줄 와, 뒷줄 가면 되겠다, 앞줄, 앞줄 뒷줄. 앞줄 뒷줄. 앞줄, 뒷줄. 네. 앞줄, 뒷줄. 네. 와 갑나 다시 했나? 다시 했습니다. 와 들어 와라. T 원들 T 원이겠지. 이거 <웃음> 보니까 그러니까 잡고 끌던데 막. 아 이거 안 해봤어? 어, 네. 아 이거 우리가 가르쳐 줘야겠구만. 어. 아또 여기선 또 이제 프로 게이머야. 형형 T 원분들은 갱빈스턴 안 해봤대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 안 해봤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어 우리 우리가 해봤죠. <웃음> 아 진짜? 우리 우리 중에서 고인물이야? 우리는 여기 고인물이. 아, 이, 아, 아, 아 여기서 또 우리의 진가가 어, 발휘 되는 거 막. 아 우리 갱빈스는또 우리가 좀 하지. 음. 아니야. 아 아니, 고작 한번 해놓고? 아, 우리도 어떻게 갱비스트 프로 게이머로 나가? 갱비스트도 리그가 있어요? 모르겠어. <웃음> <웃음> 자, 첫번총 <토>, <웃음> 세. 이건 <이거> 똑같이 상판 이상, 하판 이상 되고요. 근데 근데 우리가 할줄 몰라. <웃음> 뭐, 때리는 것도 있어요? 네. 야, 다행이다, 총구가마마우스니 네. 우리 그래도 너가 잘하는 너가 아. 있으니까. 아니 형도 잘하잖아. <웃음> 아, 다 잘한다면서 키 <웃음> 확인하고 있어. 그 멤버들 뭐야? 안 치는 잡는 거야. 게 오른쪽 손이에요? 잡는 게 오른쪽 손우리 <목소리가> 몰라요, 뭐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면 아, 돼요, 말하면 이거? 네. 오케이 자, 준비됐으면 만세하세요, 여러분들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요 만세? 만세?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스이스 자, put your hands in the air 안성, 안성, 안성, 안성, 안성 근데 왜 게임이 시작이 안 돼? 어, 저기 지민이 혼자 있네? 아 내가 방, 내가 방장이었구나 지민이, 너 어떻게 생겼냐너 분홍색 캡틴이야? 예. 지민형 에이스야, 여기 나만 지키면 돼요, 그럼 다 이겨요 뭐야? 어, 뭐야? 오, 뭐야? 아, 뭐야요나왜 어, 혼자야? 야, 달린 트럭이야? 네.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혜, 미혜 야, 던져, 던져 아 뭐야, 같은 팀 아니야? 아, 아 파란색 던져 물여, 상호야 형, 도 하죠? 안돼 뭐야, 뭐야, 뭐야 믿을게요 1대1다 1. 다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아, 누가 이나 아, 와! 아, 아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What? 야, 죽은 거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 야, 오케이 <웃음> 1대 0, 1대 0. 아, 아, 아어 맵. 의어 맵. 의 맵. 의 맵. 이지이지 추억 의맵 오케이. 오, 오 아, 다이어 아, 씨 뭐야? 뭐 <웃음> 시작하자마자 타이밍 누구야? 뭐하냐? 초록색깔 누구냐? 뭐 들어가는데, 안 해? 야, 어, 들어가는데, 안에? 초록색깔 야가 구토하고 <웃음> 있어. 점프가 왜안 됐지? 우 <웃음> <웃음> <웃음>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알겠다. 리 <웃음> 아, <웃음> 이게 <웃음> 되게 안 움직여. 아, 아, <웃음> 아, <돼지>? 아, <웃음> 어, 뭐야? 아야 뭐야, 내려오실 어, 비행가다비행가다비행가다비 잠깐, 아, 내가 엘리베이터 열어볼게.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끊어, 끊어, 끊어, 그렇지. 끊어. 끊어, 끊어. 어, 뭐야? <웃음> 끊어. 잡아서 <웃음> 들어, 잡아서 들어. 라고심판 t 대박! 이다 이거. 대박! 대박. <웃음> 멋있다, 멋있다. <웃음> <웃음> 너무 아는 <안> 애그데 <하네요. 웃음> A팀이랑 B팀이랑 갭 차이가 너무 나한 번만 듭시다. 한 번만 정국이가 좀 잘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팀은 테디가 하드 캐리한다. 해보셨다고요. 아, 해보셨는데 아, <웃음> <해봤는데> 몰라요. 아직도. <웃음> <웃음> 이 팀은 테디가 맞는다. 자, 어, 제오 뭐요? 레디. 스타트. 아, 제오, 당이구나 자, 상대가 됐어요? 네. 확 맞춰야 되는데. 자, 가 가요. 네, 게임 스타트. 스타트. 제오너의 실력을 아. 보여주란 말이야. 장난 아니지. 어, 야야. 야야. 오, 우 야야. 이거 어떻게 죽이는 거지? 들어, 들어. 문밖에 나가면 죽는가? 문밖에 다른 맵 있어요. 오케이 둘을 올렸어. 야, 어. 저기 문밖에 다른 맵 있어요. 다른 맵. 아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냐? <목소리> 와 아이 아, 야 이거 어렵냐? <목소리> 아링 밖으로 나가면 죽네. 한번더보내한번더 보네. 떨라떨어뜨고 있어. 오 좋았어. 좋았어. 나 잡지 말고 나 잡지 말고 나 잡지 말고. 이 오케이 야 너무 처참하기 전에 잡기 쉽죠? 쇼가 쇼가 야야손 얹지고 있는 거 뭔데? <웃음> 야 손을 왜 얹지고 있는 손을 건데? 손을 얹지고 있는데 아레라지 않냐? 자, 조금만 에이트 승리. <웃음>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와형 여기 우리의 명경기가 낳았던 곳곳이다. 기차 운하 보네. 이거 갈 게임이다, 아, 게임이다. 이거 던져야 돼요. 이 게임이다. 이거. 이거. 이거 재밌다 이거. 이거 재밌는데? 야야 뭐야 뭐야 나 떠오른다. 뭐야? 저기 올라가야 어, 돼 지하, 지하철 지나갈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안돼 누가 사람 올라 살아, 살아, 살아, 올라 살아, 형, 살아, 살아. 올라 안중 아 윤경 아,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아, 왔어 지하철 왔네 <웃음> 야 잔인하다, 못 이거. 올라오게. 같이 좀 같이 좀 보돌라오게 막아 라오게 막아 마지 마. 오케이 막막오우 알려주었어 이대일이다 뭐 이대일이야 예꼭 네. 어, 내가 한명어 저거 던져 윤경 죽었어요 아 죽었어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가자 이여줘 보여줘 가자 그래, 아, 그래 돼형 그거야 제발. 자 가자+ 제발. 가자 인사해 인사해 자+ 발 자+ 자+ 자+ 발 자+ 자+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제발 가자. 가자. 가 자+ 제발 저희 자+ 자+ 구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누구야? 아, 누구예요? 참, 저, 누구야? 참, 참. 대박이네 어, 야, 밑에 이거 빠지는 거네요. 어, 아, 어렵다. 아이맵 아, 진짜 어려워.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거 그냥 가만히 아, 있어. 예, 예, 여기, 여기, 려워여 어, 이거 중간 열릴 것같은데거 이거, 중간에 열릴 것같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려 이거, 이거, 가위이올 이거, 일단 올라가거라가이게 이거, 인거같거 이거, 올라가 거 이거, 이야그렇 이거, 이지올라 이거, 렇지그렇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혼자서 못 올라갈걸? <목소리> 아이 들어오세요. 아 <야>, 뭐야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여기 무슨 아, 아, 뭐야? 누구야? 아, 나나나 아, 예. 나에게 저 돼지로 나오. 돼지야? <목소리> 고양이야? 뭐야 저거? 냥냥이넌 그, 던져! 어우 야야야야 야, 야. 오케이. 어, 고마워. 나 올려줘 올려줘. 아이씨. 야 살려줘. <목소리> 왜 이렇게 버려줘? 던져. 던져. 아이 어디 가세요? 이거 이거. 야, 살려줘. 올려줘 올려줘. <놀람> 와, 아 기절했다 기절했다 야야야야너 일로와 멀쩡히 잡혔다 잡혔다 있다, 잡혔다 잡혔다 어이구 뭐, 어야 어, 같이 <놀람> 가자 같이 가자 <놀람> 누구야 저 같이 가+ <놀람> 같이 가+ <놀람> 같이 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여 아아아아 야, 테디 뭐야! 야, 테디, 테디 뭐야! 잠깐만, 잠깐 이거, 이 쩔었다. 무거아너 뭐야? 캐디캐거이리 이거, 이이리이 와. 이거, 이거. 이가이가 이거, 이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냐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저 뿐지도. 던진다, 던진다, 던진다, 던진다! <웃음> <웃음> <웃음> 어. 와, 뭐야! 와와 <웃음> 레전드 찍었다! 와 <웃음> 미쳤다. 우와. 야, 프로게임은 막... 다르네. 프로게임한 <웃음> 판만 해도 안 해, 룰을. 나 아직도 모르는데. <웃음> 와, 야, 테디 잘하네. 진짜 잘한다. 자, 우리 1대1이잖아. 자, 에, 에이스 결정단 에이스 결정단은 맨 뒷줄 뒷줄에서 다녀간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 두고 나가야 돼요? 잘하는 사람 해, 잘하는 사람 나, 나, 난 못해 잘하는 사람 해 비용 앉으세요 할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나 괜찮아 정국이 잘하잖아, 정국이 해 네, <웃음>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 앞줄이 하자, 앞줄 앞줄 잘했잖아 네, 앞줄 잘했어요 어, 앞줄 진짜 잘했어 야, 근데 테이 진짜 잘한다 와, 손 그었어, 진짜 자, 우리는 우리는 테디만 믿고 간다. <웃음> 아니야 팩, 아니야 그래도 우리 셋 보단. 어야 어, 이거 바로 바 하는 거였어? 어, 여 바꿔서 한다 했어 바로. <웃음> 저, 야, 저기 너무 프로 게이머들 아니야? 저, 저기 좀 그런데? 아니 <웃음> 아니. <아니야>, 야, <웃음> 정국이 하는 거 봐. 저, 정국이 단 솔직히 솔직히 정국이 갱비스트 솔직 프로처럼 하잖아. 안해안 해. 안 해. 뭔 왜, 멤버 한나못 멤버 멤버. <웃음> 나 못했어. 멤버, 발발 말래? 나나 진짜 안 돼. 나너가 너무 못해. 하실래요? 아이 그래 그래 그래. 아이 그래. 태민 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그냥 뭐, 하자. 아, 야 이러도 이길까 말까야 내가 봤을. 때. 아또 이제 야, 제대로 해줘야 되겠구만. 자자. 어, 자, 자. 자. 자 이제 마무리한다. 1대 1 대신에. 아 우리 앞줄 잘했어 어제. 이거 이게 없네. 이거 여기 있는 거. 자 가자. 아 일단 잡을게요. 와 조동현아 저 뭐야? 오우. 오우. 할거 난데? 오고 잡혔는데 네,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바로 죽게 생겼어. 와이형이형 누군지 몰라도 진짜 잖아근데 저전국인것 같은데? 저거? 아, 누구야? 비용, 비용, 비용. 오, 난전, 난전 태형아, 태형아, 위험하다, 태형아, 위험하다 태형아, 태형아 너 먼저 죽으면 선수 교체야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아, 페이커가 간다 제이홉.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살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살려주세요 페이커가 간다 <웃음> 살려주세요 오케이 오. 간다 오. 아우. 오, 살았, 살았 야, 이거 몇 명이 물려있는 거야? 오. 오, 왜 살았다? 다한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웃음> 오 뭐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이래 이래 이래 아, 네, 조심, 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오 일로 일로 일로 아 이거 잡고 이2대1 보자 한명 탈고 한명 탈고 한명 탈고 한명 탈고 아 이게 확실히 한 명이 두 명이 죽어버리면 아 잠깐 이거 이거 에포트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에포트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믿어봐 믿어봐 이거 선수 교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봐한 사람 어 사람 잘못 so Children, uh, 사람 잘 봤어. 어어이 교 아, 아, 자, 이 에포트 조금 아닌 거 같아 지금. 자, 어떻게? 맞네. 창고에 들어왔어. 창고에 들어와. 들어와. 저잘못 해요. 난, 아니, 이거 그래도 프로게이머인데 에포트 좀안 돼요? 그런 거 <웃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일리야 돼서. 내가 말이 심했지 미안하다. 게임 비스트에서도 그런 거 없어. 아야가 이런 느낌인가? <웃음> 교체? 아, 잠깐만. 교체하죠 <웃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 진짜 못 해. 나 진짜. 못해. 잠깐만. 잠깐만. 우리 우리 팀원 팀원 전원 교체 어때요? 전원 교체? 아니, 아니, 정과해 해. <뭘> 형행이에요 <형님, 형님. 뭘> 아, 뭐야? 아, 뭐야? <뭘> 방탄배네 <뭘> 그냥. 야, 방탄배네. <뭘> 오, 야. <뭘> 좋아. 아, 정국이왜 교체 안 했어, 정국이. 어? 저쪽 안 한대요. 아, 하지 마. <뭘> 와, <뭘> 이미뭐예요 뭐야? 아, 이건 진짜다 이거. 바로, 바로 잡아서. 야 야, 어, 야, 어, 야, 야, 어, 야, 야, 야, 야, 야. 같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나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못 잡고 있었는데 살았어! 우와! 아! 까비. 아, 갑니다. 아, 앞에 그 마지막 엑스스 이겨야 하여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다시 간다. 아, 아, 게이머들이 해야지. 아, 씨. 아, 잘했네. 는 자, 마지막 어떻게 할 거예요? 준리할래너 해, 너의 프로 게이머들 다 올래? 아 에포트해, 에포트해, 에포트 해야 돼. 에포트 에서 아, 형이 해. 해. 아, 야, 형한번 해. 나안될것 같은데. 근데 제이 형좀 그래. 자신있냐 아니야 제이 형. 제이 형 해. 해, 형 해. 해, 나, 해. 야, 저도 돼. 괜찮아. 자, 1 1. 자, 마지막입니다. 가자. 오, 나 자신이 없는데. 야, 잠깐만, 저기 프로 게이머 다 들어왔는데. 에이스가 <웃음> 이런 거. 아, 미안한데 우리가 너무 잘해서 좀지켜 어, 주세요. 이친구들 육성 중.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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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죽어, <놀람> <놀람> <놀람> 잘이빨 오케이! 빨왜안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야, 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오케이!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야, 야 누구, 누가 남은 거야? 테디가 안에 들어있었어, 커튼 이번 와, 테디 스트 찬문부로 와,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이 게임에 이게임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몇번 했는데도 지입다각 팀에서 공니다 아, 아 그러면 이거 우리 그그 그 지원 한 명, 그 방탄 한명 이렇게 하자. 아, 우리 누가 할까요? 이거 다른 사람도 그음판에 하는 거예요? 네, 돌아가는 사람 거 좋아. 명 씨. 그럼 우리들이 안은김에 우리들이 딱 <웃음> 해보죠. <해봤는데 보고. 웃음> 딱 해보고 아, 한번 마다 한번 아, 보고 마다 자, 우리는 에포진 아, 진진 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했구만. <웃음> 야, 근데, 야, 저쪽 되게 잘 긁는다. 어, 잘 긁네. 아, 아, 쿨게이머도 약간 이렇게 신경전 하는구나. 네,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준비, 준비해. 자,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맨이. 자, 하나에 가서 봐요. 거의 배근해 어, 된다. 어.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가는 거야. 마우스가 필요가 없네. 자, 가자. 들어와, 오, 들어와. 아유, 아, 맨 뒤에. 어, 뭐야. 마우스 왜 이래? 어디로 가야 돼? 마우스 필요 없어, 마우스 필요. 완려 또 야! 뭐 야, 비켜! 아, 저렇게! 와, 쩐다! 오. 그래서 이렇게 펄짝! 어이씨. 쥐! 형, 믿지? 형, 믿지? 펄짝! 아, 봤지봤지 봤지? 네, 봤지? 네, 오, 좋아. 아, 순조로워, 아, 그래도. 오, 커즈 빨라. 오케이, 오케이. 커즈 상위권이야. 간다, 간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민아, 보여줘. 지민아, 지민아, 이게 막막이야. 지민아, 야, 아프다, 야. 보는데, 얘가 아프다, 야. 어디로 Jump. 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점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 통과 통과. 석진이 통과. 석진이 통과. 온다. Yeah. 응. 응. 응. 점프하다가 머리 점프할래. 뒤로 갈래. 뒤로. 뒤로 갈래. 오케이. 자준야 오케이. 내가 간다.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우와. 자 에포트 레츠 게이. 좋아 점프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차분하게 점프 그렇지. 한번 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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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점프 온다 아 시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몇명 성공 우리 한명 오케이 아두명어두명 오우 야 잘하네 한명한명한명한명나이스이대 일이야 그래도 오케이 이제 느낌 알았어 나 이거 할줄 모르는데 쥔. 쥔, 믿겠어 형그 가운데 가운데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돼 이거 떨어지면 바로 실패 알아 지금 저쪽 누구야 지민이 지민 a n 커즈 오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왜이우 구멍 있다, 구멍 있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뭐, 거, 아, 그래? 야, 도착지가 있어? 이 아,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살 아, 살아남아, 살아남아. 아. 와, 진이 그 잘하는데. 오. 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찐. 오. 어 찐, 찐, 찐 위험해, 위험했어, 방금 위험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지민이 아, 재능이 있는데 계속 이동해야 되는구나, 이걸 타고. 오, 움직여, 움직여. 살아, 살아, 살라네 명만 진짜... 더 기다리면 돼요, 형. 버터, 버터. 아, 이게 what 서로 what 치고 다니는 거구나. 자, 세 명, 세 명. 위에 뭐야? 안 돼! 돌! 아. 야, 누가 아. 지구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한 명, 한 명, 한 명. 살아, 네. 살아, 살아. 한 명, 한 명.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민! 어쩌지? 아! 성공? 성공, 오! 성공, 성공. 성공. 아, 1대1이다. 와, 지민 대 진이야? 와, 와. 지민 대 진이야? 이게 클래스의 차이지. 어. 형이, 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오케이, 좋았어. 둘 다, 둘다 성공? 어, 살았어. 아니, 저, 아니, 한 명, 지민이만 아, 그래? 어. 자, 여기서 웃긴 포인트. 프로게이머들은 떨어졌습니다. <웃음> <웃음> 프로게이머 다탈락했어요 <달라졌어요>, 지금. <웃음> 이거는 전혀 이 직업과 관련되 없는 게임이란 걸. 네 자, 이제 뭐야? 한명 살아나는 건가? 서있으면 바닥이 계속 돼요. 없어져요. 아. 움직여야 되 계속.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한번 밟으면 없어질걸요? 아, 진짜로? 응. 야, 너무 잔인한 거, 거 아니야? 해? 어떻게 살아나봐 오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최대한 오, 오케이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민이잘 막게 아, 맨 마지막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오 예. 어안돼안 돼, 돼. 보여줘 보여줘. 넓게 돌아 넓게 돌아. 넓게 <웃음> 소용돌이 작전이 오, 이게 최아 아, 이게 이게 전략이네. 어. 넓게 음. 도는 게. 넓게, 아. 도는 게. 아. 넓게 오, 돌아. 넓게 돌아라. 밑에 밑 밑에 다 까나. 밑에 다 까나. 야, 위에서 떨어님 바로 밑에 떨어져 오케이, 좋와 지민. 안돼안 돼. 오. 나안 돼. 오. 좋아 좋아. 진영. 좋아 진영. 좋아. 좋아 좋아+ 아, 아직 좋아+ 좋아+ 좋아+ 오아 좋아+ 좋아+ 오, 아 좋아+ 오아아오아아좋오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있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에아 좋아+ 아이아 지민이 아 좋아+ 아 좋아+ 좋 지민이야 아 좋아+ 이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안돼 오, 오, 아, 오, 아 이거 이거 늦게 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네 뭐야 네. 밑에서 아, 다 뭐, 까놓으면 안돼 늦게 떨어지면 한 방에 떨어질 수가 있어 어, 네. 밑에서 네. 다 까놓으면 안 좋지 와야 준이야 야신커 뭐야 어. 야김이야야너 아. 아. 약간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아. 오 설마 또와 트리플 잡고 와 저쪽 아. 살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 안돼, 안돼. 오, 빠, 다 빠, 다 아이고. 아, 저쪽 살았어요, 형?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야 형, 이겼어, 이겼어. 저쪽 죽었어요. 야한번 야, 끝까지 달걀 가봐. 달걀 어, 달걀 설마 1등이야? 1등 한번 가보자. 설마 1등이야? 어 설마. 형, 지금 톱3야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제가 때렸어. 3등, 3등. 그 잡기 할수 있어요, 잡기.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다 아웃됐어요. 아, 근데 3등, 4등. 와찐형 wow. 아, 그래도 이겼어. 째. 제... 야 드디어 드디어 첫판 이겼다. 이겼다. 한판 이겼어. 드디어 첫판 이겼다. 프로 게이머 그래, 분들 분발 좀하셔야될것 같은데. 지민이가 너무 잘했는데. 형님 이거 프로 게이머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웃음> 아, 아, 난다 다, 잘하는 줄 알았지. 나할 <웃음> <웃음> 사람 해 해. 갈 사람. 나 한번 들어가자. 자, 그래. 맞아. 가자 가자. 그래도 맞아. 한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 한번 해볼래. 해 해. 칸나랑 비해. Let's go, 이거 어떻게, 아, 어떻게 하는 있어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레디가 뭐지, 이거? 우리 팀은 페이커가 전략이에요, 어, 간다. Let's go, 우리 팀 전략 페이커. 나, 나는 페이커의 서포트로 이제 좀 막아, 막아줄게요. 자, 태영아 이번 판 이기면 우리가 끝난다. 자, 저쪽 팀 누구야? 이커 대 슈가. 페이커 슈가, 음. 패션의 패슈. 나 이거 방송 많이 봤거든. 음, 방송 아. 많이 본 거랑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지민이 요 지민이 형한 번도 안 봤는데 난 살면서 이런 게임인지 처음 알았어. 준비, 갑시다. 고! 자, 갑니다. 자, 칸나비 자, 화이팅! 자, 옆, 옆에서 서포트 좀 해줘야겠구만. 떨리네. 어, 자, 보여줘요, 볼... 형.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네. 처음, 처음 보는데. 모르겠는데 뭔가 보여줘요. <웃음> <웃음> 아, 태형아, 믿는다. 오케이. Okay, 잘하네, m a 잘하네. 내 앞에 감자튀김이 있어. 가자. 점프해야 되는 건가? 내 앞에 내 우리 들이 많네. 많이 많네. 오, 좋아. 태형이 잘해. 훨씬 <놀리는> 부시는거 <펫스는> 아니죠? <웃음> 야, 밀지 말 <마이> 것들, <놀리는> 밀지 말 것들아. 아형 약간 이등 전략이네. 꼴등 어, 전략이네 가야 되는데? 아 나는 나턱리가턱걸가내 어, 목표다. 아이고.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아, 나, 생각보다 덫거리가, 빨리 가야 돼요. 턱걸이 그래. 그래. 목표다 덫거리가. 훨씬 훨씬. 오케이 빨라 빨라. 오케이 오케이 아직 41명 아, 안에 들었어 이거. 약간 그래. 느낌 안 좋은데? 어, 태용이 좋아 <웃음> 순위권이야. 오야 태용이 뭐야 태용이 뭐야 태용이 뭐야 태용 잘해 태용이 지금 쳤어. 태용이 뭐야? 태용 뭐야? 거기서 점프해. 오, 태 여기서 점프해야 돼, 여기서. 아, 여기서 점프해야 돼. 아, 오, 오, 지금 비슷해, 올라가, 비슷해. 올라가, 올라가. 좋아, 좋아. 붙어있어, 붙어있어. <놀람> 땅 옆에 있네. 붙어있어. <놀람> 땅 옆에 있네, 둘 <놀람> 다.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리로 떨어져? 아래에도 있네, 이게. 떨어져도 뭐라, 뭐라? 아래로 갈수 있네. 아, 아. 태형이 뭐야? 태형 좋아, 좋아. 태형 미쳤어, 태형 미쳤어. 여기서, 여기서 점프 마우스. 태형이 뭐야? 어, 어. 뭐야, 이올라올라 들어왔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다들어들어왔다들어다들어왔다들어 들어왔어 들어왔 들어왔어 들어왔 들어왔어 들어어 들어왔어 들어 들어왔어 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 죽었나? 뭐야, 둘다못 들어갔어? 둘다졌어요 어? 뭐야?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야, 다 지다가 네, 이겼다. 다 지다가 이겼다. 아, 이거 처음에 헤매가지고. 야, <웃음> 지민이가 한게 기가 막혔네. 아, 42, 43등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42등. 오케이, 야, 완벽하게 졌다, 야, 이거. 야, 마, 마지막 반, 남진이 들어가. 남진이 아, 들어가. 아, 깝네 아, 야 끝났어요. 어, 일단 뭐더 하는 거 보나? 한번 더? 네. 한번 더. 한번 더? 아, 네? 뭐야 안한 사람 아파. 마지막 오케이. 한번 해보는 게 슈가. 다음 청국이랑 아, 제이홉 다음 청국이랑 제이 제이 자신이 없는데 어렵다잉 두자 레 레디. 레디. <웃음> 우리 팀 에이스들 <웃음> 자 그쪽 팀 준비해 주십시오 누구입니까 남준이랑 누구예요 자, 테디 테디 남준 테디 자, 마지막 파입니다 오케이 파이팅 가자.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지금 마음 편하게 아 오케이 편하게 할게 편하게 하는데 1등하는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어요 아 다른 거다, 다른 아, 거다 아, 이거 씌워, 이거 씌워, 이거 씌워 어, 네. 아, 벽이야 오, 멋 맞... 감자 뭐야? 민감한데? 민감한데? 왜, 어, 왜? 내걸려 어, 너무 빨라 감자 어, 되는 거야? 자,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오... 오... 괜찮은데? 오, 아, 아, 아 괜찮은 밑에 밑에다 네, 밑에 잘 떨어진 게 나을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밀어져 있는 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렇 그렇지, 그렇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와, 클럽다. 아, 너, 이거 너무, 너무, 너무 다 너무, 서 힘들다. 이무 힘들다. 오, 좋아, 좋아, 좋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좋아, 좋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정국, 안 돼, 안 돼. 정할만데 할만해, 할만해. 할마다할마다 뛰어, 뛰어. 힘들어. 남준이, 올라가. 치 <웃음> 올라가. Oh, yeah. 하고 있어, 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Let's go. Oh, 갈수 있어, <웃음> 갈수 있어. Okay. o k a 간다. 갈수 있어, 갈수 있어. s o 야 Okay. Okay. Okay. o okay. oh, 성공. 둘다 성공. 정국이 38등. 야 이게 뭐라고 떨리냐? 이게 뭐라고 왜심그 입구 앞에서 심장이 떨려. <웃음> 아 힘들었다. 야 일라운드로 통과 못하는 건 나랑 나랑 페이커 둘 중에 뭔가. 개인 <예전. 웃음> 개인적으로 페이커한테 조금 실망했어. 배정하는 <웃음> <레저하는> 막대를 <레저우> 뭐, 와, 뭐라고? 이거는 아 이거는. 어, 너무 어려운데? 계속 뛰어야 되네. 효자는 아, 비밀 아, 어떻게 뛰어넘어요?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 이어서 뛰어야 되나 본데. 어어 일단 일단 일단.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야, 와 씨, 나 끝났어. 오, 야, 야, 나 끝났어. 야, 나 끝났어. 야, 재영 끝났어, 재영 끝났어. 에이. 오,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점프. 아, 얘들 잡는다 이제, 슬슬 잡는다. 잡어, 잡어,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예. 살았어 점프, 오, 나와, 나와, 나와. 잘한다. 나, 나와. 잘한다. 점프. <웃음> 왜, 왜? 왜, <웃음> 왜? 뭔 일인데? 야 우리 같이 자 뭔데? 빠르게 진입해서 여기서 점프 한번. 오, 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더 맞춰서 점프. 오, 오. 어, 야, 어, 뭐 해, 뭐 해. 자, 빽빽빽빽빽빽 바로 점프. 여기서 맞춰서.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아 방금 웃겼다. 아잘 굴러가네. 아 여기 다 붙어 있어. 나와, 나와 나와. 남진이 살았어. 남나기 아, 너무 남진, 남진이 살아. 나와, 여기 나와, 잘해. 품주 너무 잘해. 나와. 미안해. 오. 여기 이제 리다 미안해 미안해. 오 용. 오, 오, 오, 오 이제, 이제 리다너해 너무 말해 너무 해어이 아, 아, 내가 죽음으로써. 그래, 다 죽었어요. 남진 죽었고. 자 어디까지? 이겼어 이겼어요. 아 끝났다. 아 진짜 재밌어요. 아 재밌었다. 아치다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 아, 아, 아, 진짜 신기하게 보이 아, 진짜? 진짜? 아, 좋게,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짠다고? <웃음> 좋게만들어줬네 아까 신경이 라더니 네. 어떠셨어요? 동네, 동네 친구들 만난 기분이에요. 어, 그래요? 게임 잘하는 동네 친구들 만나가 어, 지금 고 우리 한 4시간 네, 네, 봤나요? 어, PC방 하 어, 느낌이에요. 막상 있어보니까 뭐다 똑같은 애들이네요, 뭐. <웃음> 그렇죠. 우도 그렇고 같은 동 나이 때 애들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짝 여덟 살 차이나. 가끔씩 가끔씩 중계 같은 거 보는데 아,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많이 아, 오 사람들을 보니까. 맞아. 그리고 뭐 이렇게 변할 수 있겠네. 뭐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지만 다른 게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웃음> <웃음> 아니 그럼 롤만 잘하면 되지 뭐. 야 롤을. <웃음> 그러니까 지원군도 아무 한번도안 했어. 니 니들이 계속 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 야 아, 나는 저기, 에포트, 에포트 분이 한 아, 우리 쪽은 오디가안 되었어, 그래. 우리 팀은. 우리 블루 쪽은 오디가안 되었어. 었 아니, 열심히 했어, 우리 포트. 상호라고 합시다. 에포트 네, 상호, 말고. 상호. 네, 상호 상호는 상호, 좀과묵한 성격이래. 상호 상호, 상호, 에포트. 상호, 상호, 상호 시작하면 어디요 상호. 네, 아, 어, 진짜 연예인분들과 이렇게 같이 촬영한 게 처음인데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다음에도 한 번. 제저 네. 이렇게... 아, 목소리가 재밌고. 진짜 좋다. 이게 환영이지.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정말아 즐겁게 게임할 수있었던것 같아요 <웃음> 아,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웃음> 다큐, 다큐야 분위기 갑자다 다큐야 아. 오케이, 디스해도 돼요, 디스해도 돼요 오케이, 쌍둥이 <웃음> 분위기 있게 해나 엄청 <웃음> 재밌고 진짜 영광이었고요, 다들 그리고...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또 방탄 분들이 음. 또 텐션이 엄청 높아서 또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아 진서이또 아, 얘기할 진관. 게 있다, 얘기할 게 있다. 지민이 형은 게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 마지막에 잘했는데? 비지이아 <웃음> 와, 이건 진짜 하잖아. 팩트다 야, 야,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지민아, <지미야>, 수치스럽다, 진짜 내가 진서진서 테디! 진성? 아, 오늘, 오늘 그리고 진성. 모든 게임을 거의 캐리하셨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진짜. 맞아, 진짜 와, 잘하더라 테디가 오디오가 안 비어, 아 계속 이야기해 잘해 말도 많고 게임도 잘하고, 야 일단 제일 좋아하는 그룹인데 네. 이렇게 처음에 긴장했는데 제게 잘풀어줘서재게 놀고 와서 <웃음> 진짜 약간 기대이가 <끼쟁이>. 기대인! <웃음> <웃음> <끼쟁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 가만히 못해. 아. 아이돌 아이돌 열심히 불렀다고. <웃음> 눈이 눈이 너무 약간 <웃음> 너무 기를 부려. 내가 봤을때인싸력이 너무 높아. <웃음> <웃음> 인싸력 장난 아니야. <웃음> 네, 음. 좋습니다. 커즈마, 커즈, 커즈. 우리 에이스 커즈아이. 오늘 되게 친근감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또 지민이 형이 여, 옆에서 잘 챙겨주셔서 또 좋았습니다. 반 게임은 못하지만 잘 게임은 챙겨주긴 못 한다. 하지만, 네, 참, 게임 못해, 네, 잘 챙겨주면 이상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웃음> 창고가 잘했어. 농담이야. <웃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누가 한번 달려라 해볼까요? 아, 그, 그러면 지원에서 달려라 해주고 우리가 여기 방사할까요? 여기 여기 단장 누구야 단, 단장이라고 하나? 뭐장이라고 주장, 주장 주장 주장 주장 주장 주장, 주장, 주장, 주장, 주장. 주장, 주장. 이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기온이 께 기온이 께 하늘아 이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기온이 아 아페 자 <웃음> 아, 톤이 지금 애매 했어. 하늘아 저 에너지가 선수가 아이상형씨아그롤할때 텐션처럼 해 주세요. 아, 예. 네. 아니 T1 전체가 달려라 하고 오케이 그러자 앞으 자. 오케이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이제 얘기 좀해 주고 이제 기온이 네. 께서 달려라 하면 이제 반탄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너희가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팀워크. 네, 오늘 T1이랑 방탄 재밌게 게임했는데 앞으로도 T1과 방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려, 달려, 달려. <웃음> <웃음>